7년 환란의 시기는 안 오나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7년 환란 교회에서 말하는 7년 환란. 뭔데요, 지금 지구에 이만한 이만한 지금 재난이 언제 있었어요? 지구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빙하 녹고 뭐 지진 나고 난리 나고 지구 막 온도 올라가고 자, 여기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은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볼땐 작년부터는 확실히 시작됐어요. 작년부터 앞으로 한 7년은요. 종교니 뭐니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져가는 시기로 갈 겁니다. 새하늘 새땅 열리려면 묵은 것부터 털어야 돼요. 묵은 것 터는 시기가 앞으로 한 7년간 올 거예요. 그래서 막 종교니 뭐니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신천지 난리 났었죠. 코로나 때문에. 자, 코로나로 인해 인류 문명이 바뀌고 있어요. 삶이 바뀌어요. 디지털 혁명 해놓 일으켜놓은 게 지금... 제대로 인류 삶에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물질계벽이 이미 개발해 놨던 기술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온라인으로. 할수 있었지만 안 했던 거 이제 코로나 덕에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됐죠. 인류의 삶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들이 털립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종교들이 예배를 못해요. 그럼 돈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소유 스님들이 한 번씩 또 불교도 털어주고 또 이렇게 막 반스 목사님들이 기독교 털어주고 막 털어요. 이제 종교. 종교 지금 앞 지금부터 앞지금 신나게 털릴 겁니다. 한 7년간. 이런 게 7년 대활란이죠. 진짜 저크리스도는 탐진치죠. 비앙심이죠. 저크리스도 따르는 존재들은 비앙심의 화신들이에요. 비앙심 때려잡고 제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세요. 다 나와요. 성경 구절구절로 제가 다 풀어드려요. 그거 때려잡고 지금 뭐예요? 재난은 지금 이미 오고 있다고요. 7년 환란 다시 찾지 마시라.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살고 있어요. 예전 어른들도 성경에 나온 요한계시록 상황을 경험했어요. 로마 로마 시대 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매 시대에 소시오패스들이 창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에 비슷한 걸 경험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물질형, 물질개벽이 형물질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고 모든 문화권이 하나로 자본주의가 해놓은 기특한 일 하나가 전 세계의 문화를 단일화해놨어요. 돈으로. 모든 신분 그런 계급 다 타파하고 돈으로 돈 계급으로 다 단일화해놨어요. 문화가 다 똑같아요. 이런 상황, 이 정도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상황이 저는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봅니다. 이때 황금률, 양심이 선명하게 선포되면서 모든 종교의 본질이 양심이라는 걸 밝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끝에 있는 존재들은요. 본인들이 얘랑 얘가 요 서로 한 뿌리라는 걸 알까요? 근데 보세요. 어디서 시작하건 타고 들어가면 한 뿌리에 도달합니다. 유불선, 모든 종교가 하나예요. 한 점에서 참나자리, 성령자리, IM이라고 하는 오직 영원한 나의 현존에서 이 우주가 펼쳐졌어요. 이걸 그려놓으면 저희 합당 로고예요. R이에요. 한 점에서 온 우주가 펼쳐져 나왔어요. 이걸 알면 돼요. 양 이게 참나고, 이게 양심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아버지자리구나. 그 자리 딱 깨달으면 요 인류가 각성됩니다. 여러분, 그거... 맛이라도 본 분들이 지금 신사 저희가 드리는 것이 참나 모르던 시절로 못 돌아갑니다 하는 그 자리가 신사예요. 믿을 신자 신사. 이제 진리를 확신하셨구나. 근데 아직도 막 여기 종교 여기 싸우고 이질하라고 이슬람하고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교는 안 됩니다. 불교는 안 됩니다. 천주교는 또 개신교였고, 개신교 천주교 앞으로 인류 중에 참나를 체험 못한 사람들은 한 뿌리를 몰라요. 이런 양반들은 앞으로 도태됩니다 말 심하게 했어요. 잘 가르쳐야죠. 근데, 근데 이런 고집부리고 있으면 도태된다고요. 빨리 변화를 따라가죠. 지금 나는 스마트폰 죽을 때까지 안쓸 거임. 이러면 도태되죠. 문화에서, 이 문명에서 소외되잖아요. 소외된다고요. 정신문명에서 소외될 겁니다. 종교개벽 선포식입니다. 개벽은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7년간 무섭게 종교가 어, 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이 기존의 그 위선자 집단들이 영적 갑질하던 집단들이 다 털릴 겁니다